지금 이공식을 이, 이, 이 이용하신 건가요? 아니면 이공식을 이용하신 건가요? 네? 이공식이요. 첫번째거. 아 첫번째거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. 얘는 전류의 세기가 500mA인 어느 도선에 3분 동안에는 전화의 양은 몇콜럼인가 얘는 이제 전화의 양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둘이 곱해야 되는데 일단 곱할 때 주의할 게야0 500 밀리암페어잖아요. 그냥 암페어가 아니라 네. 0.5 암페어 곱하기 3 분이니까 얘또65곱기3 하면 180 이렇게 식이 돼야 돼요. 음. 그러면 얘 곱하면 18 곱하기 5는 90, 90이니까 근데 얘가 어네90콜럼 바로 나오네. 오, 그렇군요. 와, 여기 선생님, 여기는, 그러면은 번째를 하고 하고, 여기는 그러면 첫 번째라고 하고, 여긴 두 번째라고 하면 이두 번째식을 이용한 거 맞나요? 네. 오, 그렇군요. 어떤 단면, 아, 어떤 도선의 단면은 5초 동안 10암페어가 흘렀다면, 이때 단면에 통과 전자수는몇 개인가. 5초 동안 10암페어가 흐른 거예요? 그러면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념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에서 그 달만에일등한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